먼 거리 출퇴근에 지친 당신의 마음에 집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 당신의 고민에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당신의 미래에 청신호는 모두를 위해 불을 켜겠습니다. 나만의 한 평으로 공간의 여유를 늘리고 넉넉한 수납으로 집의 활용을 높이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나만의 집을 고르고 커뮤니티 시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이곳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홈 여기는 청신호입니다.